야식 먹을 시간 아닐까? 비벼줘서 오나? 이거는 쟁반짜장이랑 계란을 뜯어주고 아 쟁반짜장은 볶아서 보니까 이게 다 비벼지나보다 냄새 너무 좋다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. 파김치 올려서, 아, 짜장면 진짜, 진짜, 오랜만에 먹는데. 먹을때마다 맛있는거 같다 음 파김치 한번 단무지 한번 쟁반짜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더니 쟁반짜장 잘안 시켜먹어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, 그 만두는 맛. 뭐 분반주는 소소하게 괜찮고 그냥. 음, 정말 짜장 진짜 하나도 안 불었어요. 이유가 있나요? 음. 저는 앞으로 쟁반짜장만 먹을 거예요 와 보통 면이 막 풀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너무 촉촉하고 맛있다 う 안에 계란이에요네 계란후라이를 두개 해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아서 하나만 했어요 군만두 한입 먹고 군만두 위에 쟁반짜장을 올려서 같이 드세요 군만두를 한입 먹고 분만두를 면이랑 먹어야 되는데 면이 없네 이거 다 채소야? 면이 없어졌어요 방금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없어 이 집에 채소를 엄청 많이 넣어주네요 반찬만 남았다 고섭 오징 어, 나머지는 다 양파네 다 먹었다 간체삼면 보서도 쟁반짜장이 맛있네. 비싼 이유가 있긴 있나봐요. 맛있다. 아, 아, 맛있었다. 역시 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